할아버지가 돈 준다고 미루래? 얼마 준대는데? 60만 원이요. 믿만 하다. 아, 덕 경험이 돼요. 그래서 일단 밀기 전에 그러면 좀 뭔가 해 보고 싶다는 거잖아. 네, 네. 옆에를 밀고 위를 이렇게 살리고 싶다고 네. 다 살리는 게더 멋있지 않을까요? <웃음> 알았어. 옆머리랑 뒷머리를 네. 한번 싹 밀어보자 어? 오케이. 일단 옆에를 한3 m m 로 먼저 밀고 2 m m 갑시다 어우 네. 좋아 모발이 얇아가지고 잘밀려 네. <웃음> 모발 모발 모발 모발 모발 모발 모발 모 해병대머리도 했었는데 이게지? 네 해병대머리도 잘 어울렸는데 뭐다잘 어울리네 자신감 좋아 완전히 옆에 위에까지 싹 밀거야 네 어. 할아버지가 60만원 준다니까 한번 가야지 아 어쩔 수 없어 어 렛츠고 해야지 돈이 문제지 <웃음> 그렇죠 머리가 뭐 금방 자라지 <웃음> 이거 또 반삭에서 1년 동안 끼는 머리예요 <웃음> 맞아 근데 형도 이게 바, 머리 잘라주고 그러는데 뭐 60만원에서 좀 떼어주고 그런 건 없네? 오늘 딱 와서 완삭을 한번 추진 한번 하자고 한 3mm 정도만 해 일단 그리고 안 되면 밀자고 네 진짜 많이 길었다 그 학교까지 안 가니까 아예 머리도 그지? 네 예. 머리 이렇게 놓고 한번 쫙 올려서 한번 보자고 우선 머리를 살리려면 모발이 좀 마른 상태가 돼야 돼 모발이 이렇게 축축 처지잖아 네. 모발이 얇고 먼저 스프레이를 좀 뿌려 스프레이를 뿌려서 뿌려가지고 머리를 먼저 그 뻣뻣하게 만들어 놔야 돼오 그래야 머리가 쓰겠 지그지 네 스프레이 되면 좋네요 안 좋은 거안써 <웃음> 내가 쓰는 거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드라이를 이용해서 살살 말려 일단 이렇게 어? <웃음> 그 다음에 앞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우리가 백컴이라고 해야 되나? 빼컴을 네. 주는 거야 밑에 이렇게 세우고 <웃음> <오>, <웃음> <롬치> 오, 오, 완전 아 멋있어요. 모양주 전문가시네요. 고맙습니다. 이렇게. 어? 그러니까, 오. 그러니까. 우와 우와 우와. 아 좋다. 어. 아싸. 오, 일단은 세우고 싶다니까. 오. 세우는 걸 해주는 거야. 근데 모발이 얇잖아. 네. 그럼 이렇게 스프레이가 중요한 거야. 오. 어때? 우와. 일단 살리잖아. 살살살. 사... 어? 중요한 거. 오. 우. 일단, 일단. 그래. 네. 살리는 게 중요하더라고 오늘은. 어딱이 정도만 세워 나머지 다 밀까요? 어, <웃음> 그래도 멋있을 것 같은데. 아 일단 세워봐. 세워보자고. 와 대박이지. 네. 와우. 네 어쨌든 와. <웃음> 오 나도 세워보고 싶었어. <웃음> 산 같아요. 와, 와, 와, 와, <목소리가> <우와>. <목소리가> <개멋있다>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오 와, 꽃같 와, 요 개 멋있어. 일단 오와와이붓붓 아니야? 붓? <웃음> 짱이다. <웃음> 붓을 만들어드렸죠. 붓이 됐네 붓. 한번 어쨌든 소원을 이뤘나? 네. 사진 찍어. 간 가. 네. 가운데. <웃음> 오, 와, 와. 는그맞 뒷공무원만 남겨서 탈모컷. 그래도 <웃음> 한번 이렇게 세워봤잖아. 세우고 싶다니까 한번 소원을 이어서 이게 <웃음> 이 m 이에요 이건 3mm지 한번 보고 3mm에서 조금 더 밀어줄까? 어때? 니가 봤을 때이 음. 정도면 괜찮겠어? 아니면 더 밀어줘? 괜찮을 것같은데 뭐. 오케이 그거 좋아야지. 아이 좋아 좋아 좋아 라인 딸 때는 너무 위로 올리지 말고 나와 있는 선까지만 이렇게 따주면 깔끔하게 그리고 살짝 이렇게 뭉개주겠 어우 시원하다 잘 시겠네 앞에 한 쳐다보세요 파이팅 돼. 아이들. 블랙요. 구독 구독 구독. <웃음> 좋아요. 좋아요. 알림 설정 꾹. <웃음>